오늘은 어느 동네를 가볼까? 안녕하세요 배민 라이더예요 저는 이미 어? 공지사항이 있던데 공지 먼저 확인을 해주고 배민에서 마스크 구입비용을 지급한다네요 오늘 근데 어제 되게 어처구니없는 공지를 받았는데 민네들 풀타임으로 하면 안되니까 너네 건강을 위해서 일주일에 20시간 집계약 라이더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좀 다른가봐요 조건이 그래서 이렇게 하실 분들은 60시간만 가능하다 이거고 어쨌든 뭐 저는 이렇게 여태까지 벌었던 거 그냥 놀면서 놀면서 한 거예요 뭐 하루에 한두 시간씩 한 거고 계산해보니까 뭐 나한테는 나쁘지 않으니까 그냥 공지사항 가볍게 스킵하고 운행 시작을 누르고나 오늘 영등포갈 건데 이제 조금씩 조금씩 영등포로 오늘 가는 게 목표고 영등포에 있는 내가 가고 싶은 그 맛집에서 밥을 사먹을 건데 그 밥값 정도는 벌어야겠죠 그래서 그 밥값을 버는 것도 목표입니다 영등포에서 배달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영등포로 가야 됩니다 왜냐? 2 k m 까지만 뜨거든요 내 주변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직선거리 2 k m 이기 때문에 위치를 잘 선정해야 된다 중요합니다 천천히 배달하면서 이따가 배고파질 때까지 영등포로 조금씩 조금씩 날려 날려 안녕. 안녕하세요 미쳤다 와 경사 미쳤다 갈수 있어 아이고 죽겠네 아, 자 이제 안나 질라 액션캠을 쓰고 있어요 답쓰리유 반가워요 아휴 허리야 아 오늘 너무 많이 뛰었어 오늘 갈비 먹으려고 갈비값 번다고 이거 배터리가 지금껏까지 세개인데 이게 맛이 갔어 오늘 제가 뱀인을 얼마치를 했는지 보여 드릴게요 오늘 제가 13개 했고 13개 했고 56,000원 벌었습니다 오늘 갈비 배 터지게 먹을 거예요 아우. 너무 배고파 지금 하루종일 탔어 자전거를 음음짜 <웃음> 졸라 짜 아, 졸라 힘들어 오늘의 여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웃음> 여기로 왔습니다 달달달달달달 원래 여기가 되게 작았거든요 테이블도 많이 없었고 근데 지금 조금 이사하고 나서 좀 많이 넓어졌어요 선생님 여기 잔치국수 하나랑 비빔밥도 하나 주세요 네. 여기 미리 주문 안하고 만약에 되게 배고플 때 오면요 기다려야 되니까 성질 급하신 분은 올때 미리 전화해서 몇 시에 예약 이렇게 몇 인분 먹을게요 하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양을 보고 내가 더 먹겠다 하면 나오자마자 한번더 시키면 돼요 <웃음> 제 생각에는 계란찜을 그냥 주지 않나 이 생각도 드는데요 이따가 한번 물어볼게요 계란찜은 여전히 천원 추가입니다 <웃음> 네. 맛있겠네 <웃음> 저희 양념도 하나 해 주세요. 양념도 하나 드릴게요 가운데다가 놓으면 기름 떨어져요. 가좀 많이 나 가지고 사이 네. <웃음> 네. <웃음> 아, 좀 짜증 <짜진> 거 같다. <웃음> 너무 맛있어. s u 이집갈 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인 e I'm not 을 u r e I'm not sure. I'm not s 주 r e 숯불 양을 와응와 음? 너무 맛있어 응 깨끗하게 맑게 자신이 아 비빔밥 정말 너무 맛있어 보이죠 아 노른자이 터지면서 오호 <웃음> 안주도 장전하고 오 빨리 나왔다 감사합니다 음. 양이네하이네념 1인분이 하나 둘셋넷 다섯 뼈 다섯 대 음? <웃음> 분명히 간장 양념이거든요? 숯불 향이 꽉 먹은 플러스 알파? 매콤한 맛이 나요. 되게 특이해요. 그냥 뭐랄까? 빨갛진 않은데 매콤 칼칼한 맛이 씹다가 처음에는 단맛이 나고 그 다음에는 약간 매콤하면서 혀끝에서 이 감칠맛이 확 도는데 와 진짜 맛있어요 이거 아무튼 음. 거고기 음. 음. 음. 음. 이렇게 입에 가득 있을 때. 소주 한잔쫙 먹어 주면 쫙 응피곤해서눈풀 음, 렸어. <웃음> 아. <웃음> 어머 소주 누가 이만큼 먹었니? 오늘 집에 갈 때는 아 주말이니까 자전거를 전철을 태우겠습니다. <웃음> <웃음> 잔치국수 <웃음> 음. 기본 잔치국수입니다. <웃음> 밑반찬은 다 기본이에요. 음. 음. 아씨 양념 하나 더 시켜야 되나? 아 양념 하나 더 주세요. 아 진짜 너무 맛있어. 음. 아. <shriek>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shriek> <shriek> <shriek> <shriek>